벌가이즈는 1등을 할것 같아서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거든요. 아까 한명담고또 나! 지금?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 됐어 됐어.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안 돼! 자, 일단 오늘은 벌가이즈 해볼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근데 진짜 확실한 게 아니 나 내가 못하진 않아 나 솔직히 나 잘, 못하진 않은 편이에요 너무 잘해 이 사람들 솔직히 난 내가 못 게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아 이게 왜 자꾸 떨어져 이게 어 게임패드 뭐야 게임패드 투명색이다 네 여러분 신기술을 이용한 투명색 게임패드입니다 멋있죠? 특별하게 하나 주문한 거예요 갖고 싶으면 저에게 후원을 하시면 투명 컨트롤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린다고요? 뭐가 울려? 목소리가 울린다고? 울릴 리가 없는데? 다 확인했는데 아니 그렇게 내 목소리가 두번 듣고 싶으면 얘기를 하시지 호르니한세 개까지 늘려드릴까요? 가자! 그렇지! 여기야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아이 미! 그렇지! 와 멋있었어! 뭐야! 어? 어? 어디로 가야 돼요? 얘들아 어디야? 어디야? 얘들아 어디로 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자 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님 있었어요? 아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일등 어디가 있아저 아, 저 처음 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게임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어, 이정도 잘하는 거지! 다이빙? 그렇지! 다이빙? 그렇지! 한번 더! 한번더 다이빙 그렇지 하나 둘 올라가고 다이빙 아 비껴 다이빙 그렇지 하나 둘 다이빙 아 비껴 그러니까 말을 안하면 저는 게임 잘해요 여러분 자꾸 나보고 게임 못한다고 하는데 나 못하지 않아 너무 좀 못하는 것만 보여드려서 그런 거지 제가 게임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발사 발사 나이스. 나이스 다이빙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죠 어렵지 않았죠 들어가야지 어휴 정말 내가 먼저 갈까 내가 먼저 갈까 내가 먼저 갈까 야! 야, 열어, 열어, 열어, 길, 열어, 길, 열어. 얘들아, 열어, 열어. 그렇지.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호롱이 잘하고 있어. 괜찮아요. 맞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나이스. 노리고요. 네! <웃음> 누가 먼저 시작을 하냐도 중요합니다. 야, 이거 금방 채우겠는데?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아, 어렵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이스. 오와 어, 진 재밌는데 이런 맵, 이런 맵 좋아. 나 아까 처음에 잘해서다행이다 나이스 축공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나이스 나 이거 계속 있을게요. 계속 여기 있을게요. 나 죽었어요. 하나, 둘, 둘, 하 하나, 둘, 하 하나, 하나, 하 일단 오늘 폴가이즈는 1등을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거든요 아까 한명 담궜어 나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큰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죠? 왠지 이거 폭풍전인데 이거 지금 겁나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 봐. 지금? 지금? 나이스! 아! 하 잡을 수 있던데 아. 자 이거 너 넘어가고 지금 채팅창 못 봐요 제가 이거 지나고 바로 지나가고요 좋아요 나 점프 안 하는 게나을거 같아 자두 명만 더 죽으면 돼요. 너래 죽어, 너네 죽어, 너 죽어. 한명꺼났고요자 집중하겠습니다. 1등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 아, 됐어 됐어 할수 있어.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안 돼! 빨리 죽어라! 나이스 솔로 첫 우승! 아와첫 우승이요. 오 심장 두근두근돼요. 아 이거지. 뭐 적극적으로 방해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근데 아마 저를 담그기 전에 이미 담궈져 있을걸 자 좋아요 저는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밀어볼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격이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상관없어 난 잘하거든 저이 맵은 솔직히 잘해요 나이맵자신 있어 진짜로 먼저 왔죠 여기? 점프! 아 여기 걸려야 되는데 아안 걸렸네? 주먹 나온 데 가면 은안될거 아니야 아 잘해요 저 진짜 이 맵은 저 자신 있어 나 진짜 여러분 쇼츠 보셨나요? 이거 금그 맵인데? 원. 야! 아, 이거 진짜 억가다, 이거는! 야, 이거 억가! 아, 이거 억가예요, 이거! 나이스! 아, 이거 억가잖아! 억가맵인데, 이거? 나? 둘? 오, 오,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아하! 야! 아니, 이거 또 억가야, 또 억가. 나? 아, 아니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지마 <웃음> 야야나 들어가야 돼비키라고 나이스 어. 와 야, 진짜 위험했어요 와 27명 때딱 됐을 때 들어갔어 원래 잘하는 사람은 꼬리로잘 들어가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요 아또 이거 아까 제가 1등 만들어주면 위구나 아 이거 이렇게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이러면 이거 아니야 무조건 이러면 안 죽는 거 아니야 아니고 아니 이거 절대 저거 못 따라가고 죽니다. 아뭐 인성이에요. 재미 이거는 그렇게 담구라고 있는 게임이야. 아저 사람 뭔데 뭔렇게 잘해.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일어나 일어나 호로가 일어나 일어나 무비 나이스 잘했죠.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와잘 들어갔다. 나이스 다섯, 여섯, 나나나나나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됐어 됐어! 나이스! 이거 어, 뭐 어떻게 올라왔냐 얘? 올라왔는데 방금? 어떻게 올라왔어 요안 떨어지는데 뭐야? 어, 이거 아까 금액 그 아니에요? 저우승 만들어주는 금액 그 아닙니까? 무조건 이기겠네. 좋아. 보여주자 형! 간다! 준비됐어요 심지어 여러분? 또 저희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러갈게요아또 우승각. 아까 여기서 어떻게 1등 했냐? 다 이제 탈락해야 돼. 나 1등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오 집중해 집중해 아까처럼 아까처럼 아까 멘치로 열로 기다렸다가 하나 줘갖고 일로 대기 또 대기 점프 오점하면안 되겠다 이거 점퍼면 안 되겠다 자, 빨리빨리 이동할게요 자 말을 제가 지금 저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 자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자 말이 살짝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 나랑 또 갔죠? 이쪽으로 이쪽? 기다렸다가 이거 나이스! 자 하나 또 갔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갔다가 자, 이쪽! 그렇지! 자 대기 이리로가 그렇죠 자세 마리만 더 보내면 돼요 세 명만 더 탈락시키면 됩니다 자 이쪽 기다려 대기 이쪽 갔다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뭐어요 안 짤리고 뭐 하는 거야? 아, 사이에 빠졌어. 아, 억울해. 아, 이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게 아, 관성의 법칙 누가 발견한 거야? 아주 그냥 어? 과학 때문에 죽었잖아. 과학 때문에 졌잖아. 이거는 과학이 잘못했다. 아무튼 내 잘못 아니다